자살은 사고사나 병사와는 달리 너무나 깊고 큰 상처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을 자살로 잃은 상실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지수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을 자살로 잃은 상실의 감정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은 상실이 급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로 가족을 잃은 노가족의 경우 그들이 겪는 슬픔과 혼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은 유가족들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고인의 아픔을 미리 알아채지 못했고 자신이 막지 못하여 일어났다는 일종의 책임감과 죄책감까지 더해져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심리상태는 극심한 우울증을 유발하고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힘들어질 때마다 자꾸 자살을 생각하게 되면서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살 유가족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는 일반인의 자살 시도 비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 유가족이 겪는 고통은 매우 깊고도 지독합니다.